안녕하세요 날마다 꽃길이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또 두구동 화해 판매장에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 어, 옆 안에 가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도 이렇게 빨간색 아, 빨간색 유럽젤라류 얘도 8,000원입니다 예쁩니다 얘도 꽃들을 이렇게 빨간색 꽃을 두르고 있네요 빨간색 꽃이 피고 있습니다 얘도 8,000원 입니다 여기도 유럽젤라료 이들어와 있습니다 얘는 지금 이름 모르겠고 그냥 유럽젤라료 이렇게 조그만한 꽃대도 물고 있습니다 금액은 8,000원 입니다 8,000원. 옆에 요, 요 또, 하얀 글라데이션을 두르고 있는 얘도 8,000원입니다. 얘는 이름이, 어, 호주, 얘는 이름이 호주매화. 호주매화인데 작은 포트분에 들어갔고 있습니다. 얘는 한 개에, 이게 4,400원. 아이고, 예쁩니다. 얘를 보면 봄이 온것 같습니다. 이게 밑, 밑에 뿌리도 보면, 아유, 잘, 뿌리도 보면 잘 내려가지고 있습니다. 오주매 화. 작은 게 나와 있네요. 4,400원. 이렇게, 여기도 전부 이렇게. 아유, 예쁩니다. 아, 얘는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름은 어 최대한 약 8,000원 어, 야자, 야자 열매에 이렇게 심어놨는데 금액은 8,000원 얘는 또 이름이 반달프애고 반달프애고인데 얘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금액은 그 18,000원 장식용으로 좋을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기에다걸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후에고 후에고 오, 저는 이거 이제 처음 보는 식물입니다 들 후에고 후에고입니다 17,000원. 요거는 토분 이온난사 토분 이온난사라는데 어, 요거는 조그만한 것들이 조롱조롱 이렇게 있습니다. 어이 얘들은, 하나 뺏기 보면,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6,000원입니다. 좀 특별한 거네요. 6,000원. 뭐 밑에도 보면 또 이렇게. 한 박스, 요, 요. 비닐, 비닐 요기에, 비닐 상자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파는데. 17,000원. 이렇게. 박스, 박스 이온 한자. 이렇게. 한 개씩. 아이고 예쁩니다. 이게 또좀 특이한 거네요. 이 거리에 이렇게 걸어 갖고 할수 있는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박스로 담아놓고 파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박스에 담았다고. 그리고 우리 한또 유오스트레. 스트리타, 이스트리타 얘는 이렇게 골뱅이에다가 심어놨고 특이합니다. 오 재밌습니다. 아기자기 골뱅이고 얘는 또 그거 야자수 우리나라에 그거 뭐죠 쪽겨난 그거 야자에 심어져 있고 얘들은 만 원입니다. 이렇게 만 원짜리도 있고 만 삼천 원짜리도 있고. 크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신기합니다. 위에도 있고, 어이고, 여기 여기 나무에도 걸려 있습니다. 나무에도 걸려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얘는 이름이 틸란입니다 틸란 이렇게 이렇게 공중에 매달아 놓고 키우는 이거 틸란 틸란인데 얘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얘들은 만 원씩입니다 얘는 이름이 코튼 캔디 이렇게 이름이 보시나요? 잘안 보이죠. 코튼 캔디. 금액은 5만5천 원. 이건 벽에다 걸어놓고 이렇게 해야 되나? 와, 좀 특이한 종류들이. 서울에서는 많이 봤는데 여기선 잘 없던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좀 특이한 게 많이 나왔습니다. 코튼 캔디. 얘는 또뭐 몰포산가? 돌 볼보사. 얘는 볼보사 볼보세라는 건데 이게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꽃이 피었는데 얘는 2 5 0 0원 이렇게 여기에 뭐지? 여기 여기 여기 여기에 아니 여기에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볼보사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사네요 아 신기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볼보사 25,000원. 얘는, 얘는 립살리스 폭스타일. 아, 아까 12,000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12,000원이 아니고, 12만원입니다. 제가 아까 잘못 얘기를 했네요. 12,000원이 아니고, 얘는 12만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어, 전체를 찍어 한번, 여기는 한번 전체를 한번 찍어 봅니다. 하도 아기자기해서 이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아 어, 그렇습니다. 아유, 어, 대단합니다. 대단히 예쁜 곳입니다. 아기자기. 여기는 또 이렇게 어, 구멍이 난데 구멍이는 토분에도 심어져 있습니다 얘는 얼마지? 안달유난사 안달유난사에도 이렇게 생겼는데 잠깐만 요렇게 요렇게 생겼는데 금액은 17,000원입니다 17,000원 얘는 얘는 잎살리스 오롱가 2만원 2만원인데 얘는 이렇게 꽃이 피려고 여기 꽃망울이 조롱조롱 달렸습니다 어 이게 신기하게 꽃이 여기 피네요 달려있네요 꽃망울이 달려 있습니다 금액은 2만원 근데 공중에 매 달려있습니다 요렇게 꽃망울이 달려있습니다. 꽃이 피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는 분재 분제. 분재인데 장수매 장수매 분재가 와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 지금 피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준비를 꽃방울 꽃망울을 맺고 있고 장수매 어야 예쁩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장수매, 분재 얘는 4만원입니다 얘는 소사나무 아 멋지게 돼 있습니다 가닥이 오 이렇게 가지가 상당히 멋집니다 소사나무 아유, 연목대도 벌습니다 금액은 16만원. 16만원이고, 옆에 있는 얘는 20만원입니다. 아이야 멋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아, 얘는 왕보리스 무인데 아, 멋지게 곡을 잡아놨습니다. 곡이 아주 멋진 곡을 잡고 있고, 얘도 4만원입니다. 여기도 있고, 한몇개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몇개 있습니다. 여기도 왕보리수 있고, 그리고, 어, 여기, 어, 여기 조그만한 게, 어, 귀여운 게 있네요. 어, 명자, 명자 나은데 조그만합니다. 어, 손으로 한뼘 정도 넓이는 손으로 한뼘 정도고 그 다음에 꽃도 피려고 이렇게 어, 모양을 잡고 있습니다 금액은 요거는 28,000원입니다 금액도 작은 것만큼 금액도 적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